오늘 영상의 주제는 월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월계수는 생활점수 상점에서 225점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종이며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생산물을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적은 기운은 온대이며 묘목의 성장시간은 11시간 26분이고 채집을 진행한 후에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5시간 43분으로 짧은 편이에요. 사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월계수가 꿀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실험 방법은 월계수 나무를 1600개 심어 보고 한번 채집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골드와 노동력 대비 수입에 대한 계산까지 해볼게요. 월계수 묘목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호박머리어수아비를 기준으로 최대 48개까지 심을 수 있으며 캐시로 구매하는 호박머리는 중앙에도 심을 수 있어서 49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나무를 심을 때 팁으로 한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지그재그로 심지 말고 일직선으로 심어야 하며 이유는 나중에 채집을 할때 엄청 불편해지기 때문이에요. 허수아비 한줄에 최대 7개까지 심을 수 있는데 완전 붙여서 심어야 가능해요. 힘들게 모아놨던 생활점수를 전부 불태워가면서 월계수를 심고 있어요. 월계수 하나에 225점이니깐 무려 36만점을 사용했어요. 역시나 성장이 완료된 월계수는 나무치고는 매우 작은 사이즈이며 적은 기후인 온대가 아니라서 조금 풍성해진 월계수라고 나와요. 그리고 채집이 가능한 상태로 2일 12시간을 방치하면 소멸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월계수 잎은 채집 숙련도에 영향을 받으며 비숙련 기준으로 10의 노동력을 소비하고 4개에서 6개의 생산물을 획득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채집을 할 때는 추가적으로 향이 깊은 잎사귀를 획득할 수 있으며 농사의 윤기가 흐르는 시약보다는 낮은 시세에 팔려요. 월계수잎은 주로 무역의 재료인 훈증시킨 약재를 만들기 위한 재료와 활력포션을 제작하는 재료로 사용하며, 특히 약재로 가공할 경우 월계수잎 0개로 20개의 약재를 만들 수 있어서 무역러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계수를 채집하면서 불편했던 점으로는 외관으로 채집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마우스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불편했으며 좁은 공간에 많이 심어둬서 채집을 시도하다가 다른 월계수를 벌목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심지어 벌목으로 통나무 하나만 딸랑 나와요. 월계수 채집을 하면서 알아낸 진행 방법은 시점을 캐릭터의 정수리가 보이도록 변경해두고 하는 것이 벌목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하리아란의 종족 스킬인 조급한 마음을 사용해가면서 진행하면 더 빠르게 할수 있어요. 1600개의 월계수를 채집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시간 30분가량이 걸렸으며 획득한 아이템은 월계수입 7665개, 향이 깊은 잎사귀 80개예요. 나무 하나에서 월계수잎을 평균 4.8개 습득할 수 있네요. 월계수입은 경매장의 시세인구는 80동에 판매한다면 751골드 17은이며 향이 깊은 잎사디는 개당 1골드 10은이므로 88골드예요. 1시간 반 동안 벌어들인 전체 수입은 839골드 17은으로 비숙련 기준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오는 24동이며 계승자의 주머니를 까는 것보다 효율이 구려요. 누가 꿀통이라고 소문을 냈어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